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동천자이 2차 아파트 공급 101제곱미터 전용 77제곱미터 A타입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룸을 포함한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이 단지는 신분당선 동천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으며 배정초등학교인 동천초등학교가 도보 5분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정면에 작은 방이 딱보이고요양 옆에 화이트톤 신발장과 커다란 전신거울이 있습니다 이쪽 수납공간은 행인타입으로 되어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은 문을 열고 닫고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수납공간 뭐 무난하죠? 이쪽에는 신발장이 팬트리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전신거울도 외출시 점검하기 좋은 위치에 배치되어있네요 자 거실화장실 살펴볼게요 세면기가 반다리기 세면기로 아랫부분 깔끔하고요 거실화장실답게 욕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수납장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문 묻지말라고 손잡이까지 참 센스있네요 현관과 마주보는 작은 방입니다 창이 나있는데요 와단지내 놀이터 시설이 한눈에 보이네요 와 여기는 또 화이트톤의 옷장이 옵션으로 되어있습니다 칸마다 행거 잘 달려있고 거울까지 배치된 옷장이네요 현관 옆에 있는 알파룸 공간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해서 작은 방 못지 않게 크기가 넉넉한데요 단지 사이로 산이 보이는 바깥뷰고요 고층이라서 단지 내 시설도 한눈에 보이죠 맞은편 작은 방입니다. 거실 창과 동일한 방향으로 창이 나있고요. 자녀의 방이나 서재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마다 이렇게 난방 컨트롤러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젠 거실과 주방 이동합니다.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냉장고 보관하는 공간이 큼직한 크기로 두개 배치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한 d 귿자 구조의 주방입니다. 개수대 쪽에는 문 열림 기능, TV 시청 등이 가능한 컨트롤러 있는데요. 개수대 위에는 또 조명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크기는 작지만 거실과 마통풍 구조로 창이 나 있습니다. 이쪽에도 공간이 또 있는데요. 역시나 수납공간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문을 열면 실외기실이 나옵니다. 아니 여기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에? 팬트리 구조의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아 안방, 드레스룸과 연결되는 구조네요 오, 참 신기한데요?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실은 마지막에 보는걸로 자 우드톤의 인테리어고요 조명이 따로 설치된 화장대부터 볼게요 옆면에도 수납공간이 되어있고 서랍을 열면 액세서리 수납판까지 있습니다 입주자를 위한 섬세함이 돋보이죠 맞은편 안방 화장실입니다 거울과 투명 파티션이 빛을 반사해서 그런지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나요? 거울은 역시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되어 있고요 받침대까지 수납공간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드네요 샤워부스에는 배수구가 이렇게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요 문 닫고 샤워하면 전체 바닥에 물이 젖을 일은 없겠죠 드레스룸과 안방 발코니가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발코니 살펴봐야겠죠? 전동 빨래건조대 있고요. 거실과 동일한 방향의 창이 나있습니다. 세탁기를 두는 공간이 이쪽에 나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집의 하이라이트 거실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마지막에 창이 거실답게 큼직해서 작은 방 바깥뷰보다 시야가 훨씬 더 넓게 트이네요 아트월이 대리석 느낌의 소재로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들어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컨트롤러 이쪽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대면형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채널과 함께 동천자이 2차 아파트 공급 101제곱미터, 전용 77제곱미터 A타입 실내 살펴봤습니다. 알파룸을 포함한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